안녕하세요. 마리마 옥상 정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엇을 소개할까요? 보시나마나 눈에 보이는 게 바로 화분입니다. 음, 제가요. 제 마음에 저는 원래 사각 화분을 좋아한다고 그랬죠. 근데 어, 국산 분은 조금 비싸서 항상 살 때마다 망설여졌는데 이게 국산분이에요 근데 어머나 이게 크기도 꽤 크고 이게 5,000원이요 5,000원 아유 저는 이런거 있을 때마다 얼른 드린답니다 왜냐면 이렇게 놓고 진열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뭘 심어도 예쁘더라고요 이런 사각화분이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꽃 제가 이 꽃은 좋아해요 이런 꽃들은 그렇지만 꽃사지는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. 왜냐? 제 손이 거칠어요. 이렇게 뭘물 다육이를 갖다가 이 옆에 거를 만지려고 이렇게 오고 가다 오고 가다 하다가요. 자꾸 이거를 옆에 이 꽃사지 튀어나와 있잖아요. 그럼 그걸 툭 쳐서 이걸 엎어 가지고 깨 먹어요. 제가 그래서 너무 아깝고 속상하고, 그래서 그 뒤로는 꽃사지. 붙어 있는 화분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. 어, 한 번씩 깰 때마다 뭐 마음 아파서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있는 거 정말 좋네요. 응? 우유. 오이고 탄탄하고, 물구멍도 크고요. 물두멍도, 물구멍 엄청 크죠? 다리 4개, 안전하고. 음, 좋아. 이거는 만 원이에요. 만 원. 음, 그리고 제가요, 재빨에 관심이 더 많아서 흐뭇했던 거는 또, <웃음> 이거 너무 귀엽죠? 응? 어, 콩분 콩분 콩분이라 하기에는 조금 크고요 미니분이라 하기에는 미니분 미니분 미니분하고 콩분 사이에 중간 그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그죠? 뭘 심어도 될것 같은 이런 거두 개를 아이고야 정말 너무 고맙게시리 요게두 개를요 서비스로 보내줬어요. 다담다육님께서. 다담마켓. 아이고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 다담마켓 다담다육님하고 조금 알게 됐어요. 제가 뭘 모를 때 많은 것도 알려주시기도 했고요. 그랬는데 그거, 그때부터 그 인연이 돼서 예쁜 분이 있고 사각분이 있으면 제가 그걸 좀 주문하게 되고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리시고 또아주 정말 보내 놓고도 괜찮은지 몇 번씩 확인하고 이래요 근데 정말 포장도 잘해오고 한 번도 깨진 적도 없어요 이 다담마켓 다담다용이니까 는 요것도 예쁘시죠 요거를 제가 3개 샀어요 <웃음> 엄청 뿌듯합니다 이렇게 포장 잘해갖고 오는데 사고 날리가 없죠. 그죠? 아이고 다담다육님 잘 사용하겠습니다. 예쁜 다육이식재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이 쪼꼬미들 너무 귀여워요. 고맙습니다. 잘 쓸게요.